오늘 오늘 대장은 얼마씩이에요?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9월 8일 새벽에 노량진 수산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제 영상 보시는 방법은 우측 상단에 경매장 기둥번호와 점포 명이 있고요 점포 위치는 지도 위에 이제 V자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점포 연락처는 영상 설명란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영상의 촬영 시간은 새벽 4시부터 5시 반 사이입니다 경매장 추석 휴무 일정 말씀드리면 1 0일 토요일부터 12일 월요일까지 휴무고요 소매점은 정상 영업합니다. 그럼 제 동선표 보시면서 오늘의 장보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찾은 곳은 B 11번 킹고수산인데요. 예, 오늘 물건이 없어요. 이 태풍 때문에 예, 아직 정상화가 되지 않고요. 한 내일 정도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일 좀것 같기도 해요. 예상 이좀 나왔다 하니까. 그리고 화로 같은 아니, 경우는 좀 가격이, 좀 가격이 좀 오른 편이에요 아마 명절을 좀 앞두고 그러지 않나 싶고요 네, 도미가 오늘 많이 올랐어요 네, 17번 대원수산 오늘 물건이 없었어요 아, 아무래도 명절이 좀 지나야지 물건이 좀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b66 돼지수산으로 왔고요 여기도 물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뭐 골뱅이가 있었고 오늘 민어는 많이 있었어요 그니까 민어 가격도 좋았거든요 만원부터만 오천원까지 네, 그 정도 시세가 됐고요 이제 꽃새우도 조금 있었고 요거는 성계 손대 캐나다산이에요 100g 짜리고 이제한 가게 이제 27,000원씩 판매를 했습니다 이게 영상에는 좀 크게 안 보이는데 이거 정말 큰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좀 비싸요 원래 좀 비싼 조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쥐치가 있는데 8,000원 부터 해가지고 잘 자란 거부터 해서 좀 통통하게 좀큰 거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경매장에서는 민물장어 자연산은 처음 본것 같아요 키로에 7만원 입니다 이렇게 있으니까 뭐 지렁이 게임 아시나요? 그거, 그거 같아요 노란가오리 조그만 거 저거 보이시죠? 저거 한 마리 있었는데 저거 만원이라고 합니다 자 B5번 네, 신인수산으로 왔고요 네, 24,000원. 지난주보다는 좀1 0 0 0원2 0 0 0원더2 0사이즈2키로 이상. 완도로어 3키로 정도. 2 k g 후로후반에3 k g 정도 로 정도. 이만 2천0 0 0원완도로어2 k g 로초중반이2 삼천 원3 0 0 0원 3키로 초중반3중반 정도 3키로 0 0 0원1 k 로초중반원중반에2 8원2 k g 8 0 0 0원원 오늘 민어랑골뱅이랑 새우는 많이 보였어요 c 4번 한길통상으로 왔고요. 어, 연어는 지난주하고 가격이 동일합니다. 21,000원이고요. 요거한 마리가 보통 6에서 7kg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능성어, 이게 국산 양식이에요. 그리고 국점절전갱이는 가격이 지난주보다좀 올랐어요. 대왕자바리도 이제 가격대가 좀 비슷비슷하고요. 이건 자연산 감성돔인데 뭐 오랜만에 보인 자연산이었어요 제빵어는 가격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광어 같은 경우도 뭐 제주나 완도나 뭐 특별하게 가격 변화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참돔이 많이 올랐죠 광어 가격은 거의 공산품 같아요 28,000원은 지금 몇 주째 계속 어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 이제 가성비라고 하는데 좀 품질이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이제 병어돔이라고 하는 무전 메갈이 지난주하 가격이 좀 비슷비슷하고요. 네, 그 c 6오복상해로 왔고요. 어, 여기도 이제 광어는 이제 가격이 점포마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뭐 제주광어가 됐든 완도광어가 됐든 거의 다 천원 차이 정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참돔도 아, 거의 1, 2천원 차이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쥐돔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이건 키로 2만 8천원인데 좀 가격이 좀 비싼 편이에요 예, 예년에 비해서 이제 광어도 이제 크기별로 해서 조금 한2 k 로대는한 2만 6천원 선이고 전어가 <웃음> 키로 4만원이에요 너무 비싸죠. 이런 가격은 저도 처음 본것 같아요 네, 농어 자연산 키로에 3만원인데 양식도 같은 크기가 키로에 3만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돌돔 조금 보는데 이 사이즈가 조금 작은 것들이 꽤있었고요 네, 여기에 또 이제 흰다리새우가 있었습니다 네, 차트를 보게 되면은 광어, 예, 완도산이든 제주산이든 몇 주째 이제 가격이 계속해서 비슷비슷하게 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어 같은 경우는 3만원까지 예, 쭉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7월 초보다 한 지금 만원이 올라간 거죠 예, 참돔 같은 경우도 7월 초보다 5천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자 이제 각각류 경매장으로 왔어요 명절때 되시면 많이 드시죠 오늘 입하량을 보면은 대게가 한 1톤 정도 완개는한6 0 0 k g 그 다음에 이 꽃게가 9.5톤이 들어왔어요 정말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그렇게 싸지는 않았어요 자 먼저 킹크랩 보면은 물량이 계속해서 현저하게 적다라는 걸알수 있죠 밑에 노란색 숫자를 보시면 돼요 12만 7천원에 낙찰이 됐어요 키로에 이게 제가 본것 중에서 가장 비싸지 않았나 싶어요 어, 너무 비싸죠 이제 대게 경매한다고 저막 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대게를 보게 되면은 대게 가격도 6만원이 넘었어요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 이게 그래서 좀이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대게도 싸거든요 근데 킹패 워낙 비싸니까 다들 대게를 팔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대게가 웬만큼 나오지 않는을는 상품 네, 네. 그 들어오면 조금 네, 내일 좀 이렇게 물량이 좀 터져주면좀 가격이 살짝 내려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꽃게를 보게 되면요 꽃게가 이제 뭐 태풍 때문에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오늘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좀 가격이 그나마 아, 조금 이 정도 유지한 것 같아요. 네, 23,000원부터 1 8 0 0 0원까지8 0원까지 진짜 이게 1 9 0 0 0원짜리1 9 0 0 0원짜리1 1,000원짜리 0 1 0원1 0 0원짜리1 0 0 0원짜리 네, 보통 대자가 한 2만원에서 2만, 2만 5천원 고그 사이에 예, 많이 판매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 조금 염두에 두시고 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통 망이 이제 10kg 거든요. 근데 이거 나눠서 한 5kg 정도씩은 구매 가능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소매점 쪽인 믿음수산으로 왔어요. 여기도 이제 대게하고 꽃게 이렇게 하고 랍스터 조금 있었어요 믿음 수산은 밴드가 있어서 매 시세가 올라오니까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 낮에도 방문해서 구입 가능한데 재고 여부는 꼭 확인해 보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찜퀵 택배 고속버스 택배 가능하고요 수산물대전 제로페이도 사용 가능하세요 오늘 엄청 들어왔던데 오늘 얼마씩이에요? 다리 안짤린 거는 2만원짜리고 다리 자린 거는 2만 5천 원. 다리 잘렸다 안 잘렸다 이 말은 이렇게 짓개발 한 쪽을 자른 게더 좋은 거예요. 많이 네? 아, 좋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육자들이 제일 대짜를 기준으로 그 손물 5마리를 10kg로 기준을 내요. 그러니까 이 5마리가 2kg로 네. 기준을 해서 제일 대짜로 작업을 그렇게 해 네. 네. 네, 여기서는 k 로 단위로 수치. 구매가 가능해요. 오늘 대개는 얼마씩이에요? 대개는 지금 그리고 155,000원짜리고요. 이짜리가 있고, 3짜리가 있고, 네, 랍스터는 이제 킬로에 3만5천 원, 이렇게 살아 있는 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어 같은 경우는 이제 킬로에 이만 원씩. 아, 다리는 있는데. 아 이제 왜 가격 차이가 이는지를물어봤거든요 Chango, Chong, c h 고 n g o Chango, Chango, c h a n 때 a 아아것 여기서도 이제 제예로페이 수산물대전 사용 가능합니다 네, 전체적인 가격표는 제가 오른쪽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작은게 없어요 네, 다시 경매장으로 와서 패류 보도록 할게요 뭐 이제 11미짜리 전복이죠 이 바지락은 문어 바지락이라서 좀 알이 좀큰 거를 고르는 게 좋아요 보통 2kg짜리 있고 1kg짜리 이렇게 나눠서 이제 판매를 하시고요 요거 이제 대마 쪽에 한 묶음에 13,000원 이렇게 판매가 되고 백합이랑 소라랑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이제 홍가리비 옆에 가게에서 보였는데 요거는 3만원 박스에 이렇게 판매가 됐습니다 이제 깡구리 이제 오랜만에 보였어요 그리고 여기 수꽃게가 키로 2만원 이제 낙지는 가격이 좀 많이 내린 편이에요 어 그래서 가격이 조금 착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1 5번 초이스수산으로 왔어요 이거는 B급이에요 네 이거는 아무거나 5만원 5만원 그다음에 요거부터 는 이제 A급짜리 물건인데 요거는 4.5짜리를 절반 나누는거예요한 원만이 나누는건데 요거는 8만원 8만 원. 요게 10마리 다져있으면 16만원 마지막 하나에요 그 다음에 얘보다 약간 큰게 요거인데 한 마리 5 0 k g 차이납니다 어... 요거는 지금 22만원 이상 민호원은 되게 싸요 그서 지금 물건이 몇개안 남았고요 아무거나 다은 틀에 만원 보에요 갈치비급이라고한 거는 배가 좀 이렇게 터진 거를 말은 해요 먹기에는 네,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73번 초원수산으로 왔고요 오늘 낙지가 그래도 꽤 물량이 됐었어요 네, 가격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낙지의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달라요 골뱅이 33,000원 민어키로에 1 5 0 아, 0 0 홍어 네. 한마리가 22,000원 한마리이2 22, 2 0원 민어키로에 15,000원 네, 민어 가격이 괜찮죠 같이 1마리 45,000원 민어는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기가 아까 24,000원 네. 이거 작은거 22,000원 이거 작은2만0 0 0원 오징어는요? 오징어 냉동이야, 오늘 가씨 네. 때문에. 냉동 4만 5천원. 4만 5천원. 고등어 4마리 16,000원. 16,000원. 어, 병어 한번 찍어. 네. 5마리 5만 5천원 앞에. 네. 5마리 5만 5천원 뒤에. 6미, 7미 뒤에. 거는 짜게 5만원. 짜게 5만원. 여러분들 여기서 날씨가 안 좋아. 그러 그러니까. 어, 내일은 또 나오겠죠. 내일 <웃음> C14번 네, 영남아기로 왔습니다 고등어 자반이 생물자반. 있었어요 한 손이라고 하면 두 마리인거 알고 계시죠? 어 요거는 한 손에 6,000원 3만원 자이거 이제 백이 15,000원인데 요거는 배에서 올린생장이야 오늘 물건이 없어 생물이 어, 이것도 냉동 이거 한 마리에 5,000원이고 2마리에 만원5마리2 5 0 0 0원 태풍 때문에 냉동수산물좀 많이 모였어요 어, 18마리가 정확한 게 아니고 17마리도 나올 수 있고 새우는 가격에 따라 그 크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싼 거는 잘 자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엄청 커, 대짜야 3만원, 10마리 어, 10마리 3만원 자 이거는 겨울에 말린 보리불기 이건 내가 따로 떼서 한거 5만원, 4만원. 4만 원. 어. 낙지는, 4만 원. 낙지는 4만 원. 보통 저렇게 한 묶음이 2kg에요. 네. 샘플로 이렇게 끊어봤어 2만 5천원. 이 어. 어. 이거. 이거. 이거. 이이고네이이이이 2만원 13마리 예, 요거는, 요거는 추천할만해요 제가 네 그리고 이제 지하 1층 서울수산으로 왔고요 제가 오늘 사고자 하는 네, 생선을 여기서 구매를 했습니다 예, 서울수산은 각종 그 어류들이 다 있어요 폐류도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A급 생선만 취급을 하는 곳입니다 지금 폐류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는 음. 어, 소량으로 다 구매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새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흰다리 활새우도 있고요. 뭐 보리새우 같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문어도 있습니다. 제가 구매하고자 하는 건 바로 대왕자발이에요. 제가 이거 제로페이 수산물 대전상품권 여기 사용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20% 이제 할인을 받아서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서도 이제 핏 빼고 신경처리까지 하는 그런 작업을 다 해주고요. 요 생선은 제가 나중에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